치료비를 평균적으로 넘어서고 있고 음. 사망률도 굉장히 크지만 모든 일상이 올스톱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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이 아동기에 계신 분들 네, 네. 주로 추천드리는 평균 가입금액을 풀보장으로 넣었을 때 보통 한 7만 원, 8만 원 정도 선으로 보시면 되는데 지금 이제 무예장급형 10% 플랜이 없어지다 보니까 음. 회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15%에서 25% 정도 보험료 차이가 있거든요. 음. 이거는 어떻게 구성을 하느냐에 따라서 음. 좀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는 거고요. 음. 어, 아직까지도 한 8만 원에서 9만 원 정도 떼면 어린이 보험으로 음. 정말 뭐 90세, 100세까지 준비하시는. 든든한 구성은 밸런스 있게 다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. 음, 아직도 저희가 네. 전달해 드리고 싶은 내용은 정말 무궁무진한데, 네. 그쵸? 네. 이 얘기를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. 네. 어. <웃음> 하지만 저희가 한번에 이 모든 내용을 전달해 드린다고 해서 소비자분들이 모든 것을 다 아실 수는 없기 때문에 네. 단계단계 저희가 진짜 중요한 포인트들 영상으로 남겨서 할 테니까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고 충분한 지식들 가지고 서 상담 받아보시는 걸좀 추천드리고 싶어요. 음, 네. 음.